이게 어떤 촬영인가요? 저희 지금 VTR 그 VCR <웃음> 마마 VCR 촬영하러 갈고요네 오늘 그 의상 그 신발을 이렇게 커플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? 왜냐면 저희 커플링이 랩민이고그 랩민 들어가고 싶다 그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음... 하셨습니다 의상이 되게 좀 찰떡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 정원이의 볼살이 없어진 게좀 아쉬워요. 저볼살 다시 쪘다고 팬분들이 네. 그러시는데 지금 좀 빠졌어요. 아쉬워요. 진짜, 진짜요? 근데. 안 되는데. 안 네. 돼요, 정원이. 음. 자, 집 가서 라면 한글탈. 집 가서 제가 짜파, 짜뽀, 짜파 라면 네. 오케이. 짜, 짜장라면 끓여드릴게요 짜땡라면. 볼살을 키우기 위해 볼살 프로젝트 시작합니다. 짠이의 <웃음> 네. 볼살 프로젝트. <웃음> 저보다 저는, 못 하시는 니키씨 저는 전, 전, 전 레이크, 레이크 형한테 축구를 알려주기 위해서 좀. 네 오늘 돌아가서 저보다 축구를, 축구를 알려줄게요 가르쳐줄게 아, 괜찮아 니키가르쳐줄게 내가 좀 가르쳐줄게 저도 모니터 되는 줄 알고 왔는데 안 보여가지고 잘 나오시네요. 이거 그거 그거야 원래? 그거 그 카메라 앞에 있는 레일 이게 레일 무대에 있는 무대 어 레일. 레일이야 지금. 형 이거 좀슬픔이아 이게 있는데요. 아제 어, 비행 굉장히 무겁습니다. 재밌어 무서 무서 쫓아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핸드폰 이거 코 떠지면 안돼네 아, <웃음> 이제 어, 이제 차가 택시예요 택시 다시 이제 촬영장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얼마인가요 이제 이제 한 50초 탔으니까 500만원 하겠습니다5 0만원 500만원! 5 0만원5 0만원 500만원! 500만원! 5 0 0주원 500만원! 5 0 0만요 500만원! 500만원! 5 0 0